네,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로러분터 팡이, 호호. 아이씨, 나도 모르게 웃음 따졌네. 여러분, 들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자연산 대왕문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 여러분. 12월부터 4월까지 딱 겨울에만 할수 있는 대왕문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요 대왕문어 12월부터 4월까지만 근처 해안가로 나오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해루질이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이 쉽게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한 번에 잡은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도 얘네들을 잡을 때까지 한번 죽도록 쫓아가 볼게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죽도록 쫓아가야 되는데 혼자 죽기 싫어. 가지 죽어요. 레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인트로하다 혼자 웃겨서 웃은 거개 현타오네. 여러분 오늘 동해안 문어, 피문어, 대왕문어를 이렇게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못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한 7분 오면은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느기들리거든요 근데 오늘 또 몰라요.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겠다. 자 원래는 석축으로도 가는데 오늘은 저희가 하루지라는 곳으로 갔거든요 와우. 어 물이 많네. 이런 날못 찾아요, 여러분. 왜냐면 물이 지금 벌써 일렁거리기 때문에 이거 찾으면은 거의 시력 리버 본구 사람. 자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갈고리죠. 있자 이거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외갈고 발고이에요발고리하나나 달고리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개 이상 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또 요거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못들어갈 것 같아요 와 여기 얕은데 조금만 보다 석축으로 갈게요 이거 욕심내면 바로 리져요 오늘의 개야 돈좋게 한마리만 나와줘봐 벌써 여기 왔는데 무릎이죠 원래 여기는 발목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라떼거예요 뒤질수도 있는거예요 오늘 진짜로 러머 대상터고 그 은혜에 다쳐 울어 봐봤다 봐봤다 은혜 생명범 되면 안울지 자 이순신 장군님이 적을 볼땐 높은 곳에서 보라고 하면 네, 네. 뒤질 것 같아요 저돌 사이에 지금 뭐 껴있는 것 같은데 저 뭐지? 아, 아 랭선 이 랭선 뭐야 저거 문어 아니야저 새끼 어는가어 학문이니 어 맞아 맞아요 맞아 요 리빨 해줄게 이렇게 펀치를 이와 진짜 학문이잖아개 추운데 이거 저저 젖었... 아랜턴 물에 담갔네 리빨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소중 랜턴이에요 이이이이소이죠 어? 저뭐 뭐야? 선큰큰저저 랭선, 랭선 맞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한번 찍어볼게요. 일로 와. 아돌 리발 돌모래 돌모래였어요 리발 자 여러분 여기는 아무래도 오늘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석축으로 가서 한번 박살내볼게요 와 오늘 안될 것 같습니다 파도가 지금 방파이 넘어섰거든요 여기를 제가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못하겠네요 <웃음> 많이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이거 하다가 진짜 채널 상태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인사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자 분들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 강호 좀 살리려고 지금 그냥 들어갈라 했는데 물이 위로 다 떨어지는 거보거나 아 안돼 안돼 여러분 파도 잠잠해지면 다시 올게요 이렇게 문어컨텐츠는 맨날 개 늦게 끝나 리발 자, 여러분 다음날 돼가지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내가 잡을 때가져 온다 자 어제 여기 파도 치는 저 흔적 보이시죠? 어제 왔으면 진짜 채널 사찰 러머니 대성통고 석축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이 문어 같은 게도런 낮은 데 있죠? 이쪽에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갈 봐야 돼 오늘 갈고리를 그냥 바로 라사 걸어버려요 방문아 아빠 왔어 달리 나와 어, 뭐야 저거 문어 아니야? 아 해초죠? 이렇게 너무 헷갈리기는 많아가지고 돌문어는 물에서 보면 약간 회색빛깔이 더운데 피문어는 물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붉어요 야 이거 패트병 뭐야 아 갈고리 찍어볼게요 여러분 테스트해야 돼 이거 처음 써봐요 알고리알고리 알고리 찍혔다 와야 이거 어떤 느낌으로 맞아라 이씨. 자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라사 오 이야 이거 줄줄 샌다 로좀 줄줄 샀다 자 요거 잠깐 여기 빼둘게요 여러분 이따 갈때가져갈 이렇게, 이렇게 빠, 빠져줄래? 어 됐다 즐긴래 끼와 이거 없는 거 같은데 오늘? 미치겠네 나 이거 한 마리 잡아가야 되는데 오늘 은혜한테 밤에 나와가지고 문어 맛있게 먹을 준비해 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은 개뚜들겨 맞는데 지금 수염에 이슬매 제가 좀 물총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싸볼게요 <웃음> 아직 안 나온다 다행이다 구독자 빠질뻔했네 어, 저기 청계력기 있다 저거 한번 뽑아볼게요 일로와봐 다치지 않게 할게요 일로와봐 잠깐만 잠깐만 아, 따라왔어요 오오 우와 여러분 이런 돌들이 엄청 크다고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보세요 이게 흔들립니다 보이시죠? 무신고 가다가 조금만 흔들려도 중심이 잃가지고 흔들리는 바위 속에서 그냥 넘어져서 뒤지는 거야. 뒤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더 이상 가면은 너무 위험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제 헤루지란 곳으로 장소 이동해볼게요. 따땅다따 그래도 어제보다 물이 좀 많이 빠졌죠? 자, 돌 한번 뒤에 올게요. 들어버려. 자, 여기 말미잘 있고, 꼬챙이실 거제요 미안해. 와, 오늘도 파도가 어제보다 줄긴 했는데, 파도 점점 세진 오늘 일본에 쓰나미 온다고 대피 막 하라는 그 기사도 있었는데, 여기 진짜 어깨, 없겠... 시장이 있나 보다. 돌아갈까? 그럼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절대 뭐 바다가 무섭거나 뒤지는 게 무섭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오늘은 바다가 안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없어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절대,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물총 지근자는 뭐나 나올 것 같은데? 아싸, 성공, 리발. 자, 내일 다시 올게요. 라상라상. 야, 잠시만. 집에 가려는데, 너왜 여기 있어? 야, 너 여기 있으면 파도 맞아. 뒤져, 임마. 개구슬이 끼야. 아, 너 조금만 더 컸으면 먹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셨을 텐데. 아이고, 여러분. 요반한 크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다행이다. 으, 으, 으. 이거 전복 아니야? 잠시만요. 어, 아니, 돌이 얼마 전에 전복 처음 먹어도 또먹으려 하네, 이거. 스팀이나 좋긴 하더라고요, 그날. 에엠 아, 밤에 <웃음> 은혜야, 미안해. 내일 봐요. 상나상나 상나. 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바로 한 잡으러 갈게요. 새로 지나온 거 먼저 봐볼게요. 들어버려? 이거 뭐야, 리발? 아니, 누 어떤 개렛게 요왜 볼링을 쳤냐? 잠시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나는 핀볼이다, 일로와. 아, 이손 넣기 싫은데요?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 으아, 니킹내기야 와, 손개어 뒤졌다, 이거. 손. 롱상 100% 걸리는데. 문어 래개 어디니? 나한테 잡혀서 맛있게 처먹혀지자. 문어가 둘중 하나예요. 나와 있거나, 돌 속에 숨어 있거나. 제가 이따가 잡은 확률이 거의 반반이었어요. 큰 문어들은 이런 큰돌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는 데 저거 들다가 진짜 저이새못 가져요, 진짜. 은혜한테 개맞고 이혼 나갑니다. 다리 아니야 이거? 잠시만요 나무리발 그리고 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딱 돌을 들면은 자신의 은신처가 파괴되다 싶으면은 슝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 들었을 때슝 하고 나오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끝까지 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까지 들래 리발 성격이 안돼 그렇게 들어서 내가 확인해야 돼 혹시 성격이 은둔형 히키코머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들은 숨어버린다고 어 고기 고기 고기 자 놀래미 같은데 자 요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굴절률이 45도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아 건들긴 했다 리발 기분 좋아 잘 살아 들어봐서 잠깐만 이거 팡문이야 여러분 이거 팡문이죠 잠시만요 어디 갔니? 어저 멀리 꺼져라 애기 군소리끼야 제발 팡문이라도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리발 오늘도 라떼인 것 같아요 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여러분, 문어, 문어, 문 와,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와 <웃음> 여러분, 문어입니다, 문어. 어, 저, 저, 저, 야, 야, 아, 어. 와 여러분, 진짜 문너가 왔어. <웃음> 우와! 대박이다, 대박. 야, 잠시만, 한번 씻어줄게. 자, 씻기자, 씻기자. 코치야, 너 모이고 하는 거, 야. 우와! 야, 이 리발레키야. 내가 너를 얼마찾아왔는데 이래, 이씨. 와, 아, 여러분, 근데, 아, 이게 사이즈가 애매해요. 지금 너무 기쁜데, 아, 사이즈가 너무 애매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금지체장이 600g 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크게 보이시죠? 이 정도면은,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제가 또 별명이 손절개예요 잠만 들어서 재볼게요 583g, 라떼다 아, 여러분, 얘는, 이게 사실 600g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설픈 거는 방생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요 아까운 렉기는, 요거는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야, 셀카 하나만 박자. 그래도 여러분, 잡았습니다. 살 만에 한 마리, 야, 야, 야, 야, 야, 손 감지 마. 퇴일 렉기야. 이 녀석은,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야, 야, 야, 너무 팔팔하게 쳐 가려고 하지 마. 로켓 발사, 리발 레기야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문어를 봤다는 게 진짜 다행인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놔주면은, 뭐, 그래도 알라신이 하나 주지 않, 아니, 아니, 아니. 개소리야. 용왕님이 하나 주지 않을까? 힘두교될 뻔했네. 오제 여러분, 지금 바로 숨어 가지고 은신한 거 보이시죠? 지금 이쪽을 허옇게 내밀었잖아요. 허옇다는 게 약간 공포에 질렸다 아니면 또 나는 은신을하고 싶다. 요럴 때또 이렇게 허옇게 질르거든요 야, 안 되겠다. 야, 너 여기 있으면 또나 같은 사람한테 잡히거든. 와 씨. 와, 이거 안 빠지는 거 봐. 아우씨. 기다려 봐. 너 멀리 꺼져. 자, 던진다. 플라이아가래. 그래. 그래 그래. 잘 가. 근데 지금 던져 놓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딱 4일 정도만 더 키우면 600g 넘을 것 같긴 해요. 저렇게 내 물총 못쏜게 아깝네. <웃음> 여러분들이 대신 맞아라 자, 여러분 그래도 너무 좋은 게 지금 어 뭐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왜 있어 폴라이야 그래 여러분 밖에 빼둘게요와 손이 얼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도 3일 만에 한 마리 무너 보여줘서 진짜 다행이다 일로와 이갈고리끼야 엔더핀 빡쫓쳤네 그럼 여러분 제가 갈고리를 안쓴게 뭐냐면 얘가 상처가 나면은 이 회복을 하긴 하겠지만 회복하는 동안에 자연에서 잘못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고리 안 쓰고 일부러 손을 쓴 거예요 아, 너 4일 뒤에 보자 그때 잡히면 그냥 1 k g 로고 우기고 처먹을 거야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어가 지금 나와있는거 같아요 저렇게 지금 그냥 대자로 뻗어 나와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이거 여기 정차로고 없으면 오늘 석축도 가겠습니다 이런 날에 석축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흥분 개 했죠 어쩔 수 없어 이해해주세요 지금 방생에서 개빡치거든요 사실 사람 좋은 척 했는데 사실 제 속이 제 속이 아니에요 열어버려 이거 뭐야 어 야야 개구소리 발릴게저 멀리 꺼져 핀볼 틀어버려 여기 잠깐만 크레마 지나 잠깐 버블 지나가 뭐야 무슨 게임 같네 말도는 개레기 떨어져 야 뭐야 파도가 왜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와 여러분 이러다가 훅 가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물 차오른 거 보이시죠 물이 차오 뒤지 야. 잠시만요. 너무 붉은데, 이거? 문어인가? 어, 문어인데? 아까 어? 아까 내가 낮은 건가? 아, 아까 내가 낮은 건가 보다. 야, 놀랬잖아. 이리 빨리니더 멀리 꺼져야지. 여기면은, 야, 바로 육지 앞인데. 너왜 이렇게 낮은 데 들어가야 낮은 거 패티시 있어? 야, 빨리 멀리 가. 그래, 오, 물이, 물이 너무 들어온다. 야, 야. 여러분들 무조건 조심하세요. 해류 진는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정말 안전한 곳에서만 하기를 바라고. 특히 갯벌에서 욕심부리다가 많이 안 좋은 솔직히 들리거든요. 갯벌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시면 제가 물총 쏠 거예요. <웃음> 한대 맞았죠? 자, 여러분 지금 석축으로 가고 있는데, 오 나쁘지 않은데. 아 여기 또 크기 작은 거 잡히면 은개박 치겠다. 그래도 진짜 좋은 건 오늘 한 마리 본게 진짜 진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문어 보셨죠? 그리고 물속에서 엄청 새빨갛습니다. 피 문어는 그래 저런 색이 여러분. 이래서 여기 헷갈린게 너무 많아. 저거 아니야? 그래 아니 이런 색이에요. 저거 아니지? 저런 색이에요 리바. 죄송해요 지금 제가 아까 한 마리 잡은 거 아직 흥분이 안 가셔가지고 론나 씹부릴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기 좀 거북하시면 스킵 하셔도 괜찮아요. 눈구라요 참고 보세요. 내 침샘을 자극할 게 어디니? 없으면 내일 또 오고 다음 날또 오고. 잡을때까지 오니까 어쨌든 뒤지는거니까 지금 나와 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어, 오늘 안낼것 같습니다 후퇴할게요 후후 내일 봐요 여러분 나, 나, 나, 나. 자 여러분 오늘 4일차입니다 저번에 잡았었는데 작은 거 잡아가지고 그냥 놔줬었어요 오늘은 꼭 잡아볼게요 근데 저 혼자 이제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문어 사냥꾼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어계의 신한4 0 k m 까지 워킹으로 뽑아봤다고 하시고 워킹으로 하나 해를 주 중에 자기 눈으로 못 보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만약 그곳에 그 생물이 있다 그럼 무조건 잡아 족친다고 하시는데 오 어, 지금 벌써 지금 두리번거리네 당신 이름이 뭔가요? 은혜 방이에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은혜랑 같이 왔습니다. 은혜 오늘 잡아줘. 너가 눈뽕해가지고 나못 잡을 것 같아. <웃음> 더 눈뽕 맞아라. 더더더 더. 더, 더, 더. 자, 여러분 오늘 은혜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아나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은혜야, 넌 절대 무섭지 않아. 자 그러면 이 섹터를 나눠 들어갈게요. 자 은혜야 너는 약쪽야 저기 쪽. 무섭잖아. 아니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일로 물다 들어와. 아니 여기 리발레 여기. 아니 여기 리발레야 여기 봐봐. <웃음> <웃음> 자 내가 지금 라삭 라삭 집게 선사했지. 라삭 라삭. 아니야 요런들 있지. 일로 <웃음> <다삭, 다삭. 웃음> 와봐. 아나 추워. 집에 가고 싶어. 은혜야 이거 잡으면 에르메스. 저기서. 와, 좀 있다. <웃음> 아 진짜 에르메스 사줄게 만약 너 문어 오늘 잡으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만약에 너가 발견하고 내가 잡았어 그럼 너 뭐야? 에르메스 아니지? 맞지? 우선 여기 와줬잖아 발견하고 그럼 안 놓치고 내가 잡으면 에르메스 알겠어 오빠 근데 눈부시니까 제발 그렇게 나 숨찍지 <웃음> 아,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 진짜 짜증나네 <웃음> 미안해 미안해 <웃음> 자, 여러분 은혜는 이제 저쪽으로 가세요 뭐뭐 뭐 거의 사나기는 인생 20년인데 저거 어? 와 이거 물 너무 깊은데? 들어봐서 요 안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 진짜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벌써 여기 쫄장개한 마리 보이죠? 야 여기 쫄장개 개 크다 얘얘 얘 뭐야 자 이런 애들 문어가 먹는 거예요 야씨 안돼 내가 발견해도 여러분 만약에 발견하더라도 사실 에르메 사줘도 되니까 차라리 잡고 싶어 진심으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오빠 장갑 겨 아니야 아니야 은혜 너껴나손실려도돼 아니 여기 한쪽 껴아니나 따위가 무슨 이런 배려 고마워 은혜야 나 결혼 참 잘했다 맞지 당연한 걸너가 민마 너가 내가 에르메 사줄 거니까 이럴게야. <웃음> 진짜 그말 언제까지 할 거야 <웃음> 어, 언제까지이게언제 일단 잡자 아나 추워 아나 어... 너무 무서워 아 무섭고 추우면 내가 이따 집에 가가지고 밤에 안아주고막 그게 무서워 <웃음> 우리가 집에 무사히 갈수 있다면 아 그런 말 하지마 퇴퇴퇴 <웃음> 알았어 나 너한테 에르메스 안 사주려고 지금 필사적으로 하고 있다 어? 어. 뭐? 뭐뭐 뭐. 어디? 잡아봐 은혜야 이거 아, 아니네너왜내아 도킹을 원하는구나 너 오케이 알겠어 뭔 개소리야 <웃음> 그냥 이런 데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어와이 나무 예쁘다 갑자기 뭔 인테리어요 <웃음> 오오나 무서워 <웃음> <웃음> 오빠 나 그냥 조개 주셔도 돼? 안 되지 문어 주셔 에르메 사고 싶으면 빨리 가아 <웃음> 조심해 조심해 나 일단 발목 추배르퍼줄게 이거 못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다행이다 들었으면 개처맞았을 텐데 이이이어이도 이. 좋은데? 오빠 오빠 자 어? 문어 누나 누나 아 어. 누나 누나 누나 아 내가 발로 밟았어. 울어? 내가 발로 밟았어. 굴어 굴어 굴어. 진짜. 오, 오, 진짜. <웃음> <웃음> <웃음> 빨리 빨리 자, 빨리. 잡아 잡아 잡 갈고리 갈고리. 아내발에 못었어. 와야야야야 너. 야, 야, 야, 야 은혜 와줘. 야. <웃음> 은혜야. 오씨너왜따어나 이거 어떻게 상대만 찾았다. 너 싸우고 있었구나 아이고 머리 뚫었다 이야 얘 크다. 은혜 올라와 올라와. 오우와 여러분 얘는 무조건 금지체장 이상해요. 우와 어떻게 발견했어? 갑자기 <웃음> 이렇게 쑥 <슉> 나가가지고 <웃음> 내가 발로 이렇게 하고 있어 게 다리 없는데 네가 한 거야? 내가 먹었어 뭐 개소리야 이걸로 <웃음> 절대 못 타고 <웃음> 한번 들어봐 아니 이걸 물에서 절대 못다고 <웃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너 아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해봐 이렇게 <웃음> 아 은혜야 진짜 와 역시 문어 사냥꾼 진짜 우와. 나 맨날 문어 잡았잖아 은혜가 한 여섯 번 잡았을 때면 한세번 이상은 은혜가 본 거였거든요 근데 얘 다리 한짝두 개가 없어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어, 소리, 소리. 아, 다시 네, 가. 아, 너 다시 치려안 돼, 가. 안 돼, 안 돼, 안 돼. 에르, 에르메스 사러 가자, 은혜야 그래? <웃음> 아, 내가 잡으면 그거 한대. 아, 어, 사실 그랬 <웃음> 다행이다. 내가 혼실을 가야 아주. 그냥. 자, 일단 썸네일 하나 박아야지. <웃음> 근데 너무 좀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오빠 놓치면 진짜 뒤지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진짜로 잡았습니다. 아, 진짜 눈물난다. 진짜, 진짜 눈물난 거보요 아, 진짜 와, 집에 갈수 있다. 자, 여러분, 요 녀석 바로 들고 가가지고 아주 맛 쉽게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자 갔다 가다아 고생 왔어 그리고 에르메스는 사실 구라야 진짜 저 새끼 자 여러분 이렇서 우여곡절 끝에 문어를 잡아왔습니다 어때 크지? 응 이거 누가 잡았어? 내가 내가 잡았어 이래이야 내가 걔랑 혈주를 버리면서 막 발로 잡고 집게로 잡고 <웃음> 아니 내가 마지막한 목소리 들리더라고요 헉 <웃음> 문어 해가지고 뭐야 구라 구라 하면서 카메라 켜고 가고 근데 멀리서 요걸로 이렇게 <웃음> 찍어요 야 상만아 아니야 아니야 상만 릴렉스 컴다 베비 내가 이걸로 이렇게 찍어 누르더라고 이렇게 오빠 이래가지고 갈고리로 딱건 거는 나야 그리고 내가 잡은 거 야. 에르메스는 너가 다... <놀람> 오 <오우> <놀람> 상만아 일로와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은혜의 에르메스는 없다는 거 진짜 너 치사한 사람이다 얼굴에 그냥 치사함이 묻어져 있네 응보 그래 맞아 너 그거 모르고 이거 감정이 들어가 있네 자 여러분 일단 이 문어를 어떻게 먹을 거냐면 오랜만에 러버인네가 그저 먹을 건데 러버인네 제가 아주 큰훈련 기계를 하나 갖다 놨거든요 거기에다가 문어를 해서 먹을 건데 그 전에 오늘 여기서 일단 손질은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참고로 이 녀석은 피문어 흔하게 대왕문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다 크면은 40kg까지 자라내고요 제가 옛날에 요거 새끼 조그만 잡아서 키웠잖아요. 요거에서 크게 40kg까지 자라는데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면 얘네 수명이 3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큰 거여가지고요. 지금 얘는 어쩌면은 방문일 수도 있어. 요 <웃음> 맛있겠지 은혜야. 내가 먹었어. 엉문이를. 자, 일단 그래서 이 녀석 바로 손질할 건데.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다. 블라이아가. 에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블라이 그래 사실 내 거잖아. 니거 네 원래 있었잖아. 하나, 둘, 셋. 와랄랄라. 그렇지. 저런 보시면 지금 먹물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먹어봐. 라면을 심사숙고해서 돌려라. <웃음> 자, 일단 이 녀석 점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쫙 씻어줄게요. 하나, 둘, 셋. 두다두다 아. <웃음> 워터야 안 했잖아 다 조질라 그래 아 멘탈 나갔어 에르메스 안 사면서 이 선물 낼 거야? 리리 아. 린치 <웃음> 너가 만약에 돈을 좀 좋아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날안 만났을 거 왜냐면 내가 널 만났을 때내전 재산은 20만 원이었거든 20만 원안 됐던 거 같은데 <웃음> 야조용해 자존심 체단지켜세겠 <웃음> 진심으로 여러분 3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3만 원으로 일주일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맨날 삼각김밥 먹으면서 뭐내돈 털어 갔다가너돈 털어 간 적은 없잖아 은혜야 그냥 식당 밥먹고나서 조금 더 내가 오래 앉아있을 뿐이지 <웃음> 은혜가 오늘 월급날이라 그랬는데 아 어, 불쌍해 그렇지 내 여러분. 인생 이 불쌍해 <웃음> 네. 이제 내가 먹을 살리자 니가 발라키 에르메스 사줄게 이씨. 하나 둘셋뭐 또야 <웃음> <웃음> 도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빨판 보시면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죠 깨끗이 씻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었으면 문어, 죽음, 이 낙지, 손질 다 똑같아요 뭔지 아시죠 은혜 씨자 어떻게 해요? 내가 를 뒤집어 <웃음> <웃음> 여기 손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싹 뒤집어요 와우 자, 여러분 요게 내장입니다 자요거를 그냥 이렇게 딱 가운데로 잡고 살살 뜯으면 돼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죠 이거 뭔거 같아요? 내가, 이거. 갈비뼈 야! 문어가 무척추 동물인 것도 모르고 너 지금 헌터팡 와이프 행세를 하는 거요? 알지! 무척추 동물 또뭐 있어? 3, 2, 1뱀뭐 <웃음> <웃음> <웃음> 지랄이야 또 자 요거는 문어의 아가미입니다 아가미 자요 아가미랑 싹다 한번 제거해줄게요 뜯어서 버려버려 버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끼면요 보요 네, 에르메스 벙어리장갑 옥토퍼스 에디션 아나 그냥 에르메스 안살래 왜? 막 맨날 에르메스 사줄게 안사줄거야 막 이러면서 어쩔 거야 아, 아, 진짜 미안해 사달라고 한도 떠는데 지가 말해놓고서 <웃음> <웃음> <막> 에르메스 에르메스 <웃음> 일지랄하고 있으니까 개빡치지 뭐 사람을 봐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아 미안해 미안해 방금 말했으니까 내가 개쓰리해가고 지금 땀 게을리는 거 보이니? 아 미안해 은혜야 미안해 그럼 일단 안 사주는 걸로 할게 땡큐 자 이제 라가리있습니다 작은 애들은 꼭 누르면 나오는데 큰 애들은 잘안 나오거든요 어, 어 그냥 이게 뽑아야겠다 어 저기 이거 보여요 은혜야? 이거 식도 식도 자 이거 딱 말아가지고 똑 끊어 그럼 이거 뭐냐면 에르메스 옥토퍼스 에디션 반지 아 문이 열리네요 아, 예 버려봐서 천만 원짜리.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손질이 끝났는데 다리, 몸통, 머리 세 가지로 해가지고 먹어볼 건데 일단 그거를 한번 토막 내도록 하겠습니다. 와랄락 랄 머리는 거의 박살 났죠. 그래서 한번만 라사. 자여러 문어 머리 이렇게 두고 몸통 있죠. 자 다리를 딱요런 식으로 올만 맸습니다. 올만 맸. 맨... <웃음> 올가 맸다고? 올가가 맞나? 어. 올가 맸습니다가 맞아. 어. 올만 맸습니다 아니라. 어. 근데 이게 올피티로 면잘 모른다. 너가 한번 맞춰봐. 내가 올가라고 했는지 올마라고 했는지 어. 올가 맸습니다. 아니 <웃음> 아 맞춰봐 정답은 그러니까. 있어 내 머릿속에 뭐라고? 땡마 그럼 아, 다시, 그렇게 하겠지. 아니지, 아니지.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올맘에 습니다 막. 땡, 가. 뭐라고? 뭐, 뭐나 뭐 어이없다고? 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다리, 머리, 롬통. 지금 싸가지고 어머머니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은혜야, 빨리 따라와. 어,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어. 암소, 우리 엄 암소. 어, 안 가. <웃음> 아이고, 호랑이 며느리 새끼를 키웠네. <웃음>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네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로 저기 계입니다뚜뚜뚜뚜뚜뚜뚜뚜뚜 <웃음> 여러분 이 기계에다가 문어 훈연을 해서 먹을 건데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은 여기 화로통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랑작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집펴요 그러면 은자 여기 이어진 곳에서 이렇게 연기가 돌면서 이쪽 라인들이 굉장히 뜨거워질 겁니다. 그런 구조를 해가지고 문어를 천천히 훈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를 열어봐서 자 여기에다가 문어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문어 다리만 넣을 거고요. 머리랑 몸통 이 있잖아요. 자 그거는 자요 그릴에다가 여기 위에 딱 놓고 왜뭐 이렇게 큰거 샀어. 망했다. 집 앞에 지금 작은 게 없어가지고 큰거 샀거든. 자 여기다가 그 쓰고 좀. 타면은 내판 갈게. 오, oh, 유 smart. <웃음> 너 애들이 방금 생각 안 났지? 뭐 말하려고 그랬네? 다시 할게. 애들이 생각해. 3초 줄게. 3, 2, 1. 유 smart. 아, 무서워. <웃음> <웃음>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머리랑 몸통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장작을 구하러 가야 돼요. 너 장작 어딘지 알아? 오케이. 너 이거 탈래? 알겠어. 헤이걸 hey 재밌어요? 무서워. 이이이 hey, hey, hey, hey, hey, hey, hey. 여기 장작 없는데 은혜야? 아너 여기 장작 이 때문에? 집에 있는데. 아까 거기? 어. 리치레끼세요? 하하하하하하. <웃음> 아! 아! 김은혜 리빨래끼 장작이 여기 이렇게 많았데 자 여러분 이제 요 장작을 다 넣어줍니다. 들어가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요 토치라이트로 아 불을 아주 조질 겁니다. 틱볼려 그리고 바로 화야불 금방 붙어 오 장작 진짜 잘 붙는다 이거.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붙을 때까지 쫙 조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계속 요걸 이제 땔감을 넣는 거예요. 아직 놓지 마. 왜왜 왜? 좀 왜? 왜? 붙거나 싫어. 들어가 섯서 여러분 이렇게 안에 어느 정도 불이 붙었으면은 닫아 버서 해버리고 여기 딱 환풍구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불이 꺼지지 않게끔. 근데 방금 닫아 버서 됐을 때 은혜 개 빠졌죠? 아무것도 안 했죠? 왜? 알았리 무서워. <웃음> 자, 밑에 이제 탈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이제 문어를 약간의 이제 뭔저 알지? 오빠 근데 왜? 이쪽에... 예. 얘쫄 브렉이야. 도브렉기 도브 또픽. 어. 네또브레이야아또브레이또 네, 또또 진짜 나랑 싸우고 싶냐? <웃음> 미안해. 미안해. 아, 자 여러분. 여기에 그냥 하면은 굉장히 좀 더럽잖아요. 자, 그래 서지고 여기다가 뭘 깔아야 되죠, 은혜 씨? 내가 말다 하기 전에 미리 치고 들어오지 마알았어 어. 다시 물어본다. 뭘 깔아야 되죠? <웃음> 뒤진다고 했지? 뜯어버섯다다다다다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바로 문어리키 야너 같이 안 따라오냐? 너 내꺼 영상미 아직 몰라? 영상미 어? 있었어? <웃음> <웃음> 영상 아니고? <웃음> 자 여기 문어 다리 있죠? 자쫙 이렇게 펴줄게요 와우 자여기에 끝이 아니라 루트 루트 <웃음> 디즈 레스포 하지마라 자이루츠를쫙 이렇게 뿌려줄게요 그 다음은 뭘까요? <웃음> 진짜 살짝 있어. 자 그리고 약간의 로그 어? 소금 맞아? 자, 살짝 이렇게 쫘아 그리고 마무리로 Yes, yes, <웃음> 아, 너가 좋아할 때까지 하고 싶어서 한번더 하면 너 지금 빵터지나대 대. <웃음> <웃음> 아 재밌다. <웃음> 개 빡치네 이. 오리가. 귀엽지 너 오리 좋아하잖아. 어, 오리 안 좋아하는데 무서워. <웃음> 무서워한다고? <웃음> 어. 그럼 너 좋지. <웃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싹다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여기다가 바로 넣어서 야 위에 어떻게 있을까? 오야 야, 불이 올라오고 있어? 야야야 야, 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이치. 여 위에 지금 올려도 되나? 이거 밑에 좀 이렇게 오빠 해아 이게 지지라고요? 김은혜 리발레 키. 나 에르메스 8찌 vs 구찌 가방 너뭐 사고 싶어? 구찌 가방 오케이 레스포사 가방 레스포사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만들다니 대송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사실 레스포사 있고요 저 컨텐츠 촬영할 때레스포사 메고 그 안에다 군선 넣고 황석개구리 넣고 막 유해 동물 다쳐 넣는 거 굉장히 좋은 가방이에요 레스포사 빨간색깔 사지 그럼 난 여기 귀에다가 키플링 고릴라 그거 하고 다녀야지 엄지끼리 이렇게 끼는 거 알지? 나 착... 매달려 있는 거나 앞머리 롯나 길러가지고 브릿지 흰색으로 넣어야지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다가 귀엽 이래서 너 결혼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여기 그릴을 싹 올려두고 자요 위에 자요 문어 벙어리장거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턴져버서자 여기 위에 <웃음> 간단하게 있는 루추루츠만 뿌릴게요 루추루추루추루자그러분 제가 올린 지 3분 했거든요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오우 야야야 지금 봐봐 그릴 자국 나고 너무 예쁜데 자그러분 보시면은 불이 올라오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불이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 뭐라 이거 뭐야 은혜야 산소... 산소... 두드. 아 하나 있어 열어봐서 이제 불이 올라와요 쟤도 같이 올라오네요 원래 쟤랑 같이 먹어야 개꿀 맛이거든요 불이 올라오죠. 와우 그럼 여기서 딱 바로 파이어 해가지고 문어 직화구이잖아 우와 개쩐다 자그러분 이렇게 다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빼줄게요 자 이렇게 빼두고 몸통 가야죠 이제 자요 몸통 올려버려 직화구이한번때려가겠네 은혜야 올라가시어 올라와 올라와 와 바로 올라온다 맞지 자그러분 이것도 반한번 잘라줄게요 라사 여기서 또한번반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역시 아 예쁘다 너 이거 아는구나 은혜야 왜하왜쑥게어 이렇게 당당하게 너 이거 아는구나 은혜야 오 <웃음> 귀여워 거짓 아니요 진짜 귀여워서 하는 거야 너도 보이잖아 어? 뭐야 이거? 손시어 아니 이거 오늘 밤에 혹시 아니, 시그널 시그널 아니야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 자 요거 있죠 또 요런 데서는요 요런 거 가만히 두고 막 기다렸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든 거그 자리에서 다 뜯어 먹어 봐야 돼요자 바로 한번 이거 먹어 볼게요 투베레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 누나 밖에서 요런 거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너무해 내 인생 레전드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결혼해 아니 갑자기 왜? <웃음> 너는 먹고 나는 이거 찍아 이거 너 주지 내가 한 입만 더 먹고 줄게 왜냐면 방금 소세지 맛이 났거든 그냥? 아, 먹기 싫어 <웃음> 아개 롬나 어쩌라는 거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 먹어볼게요 초배래와 육즙이 지금 나오지 미쳤어 너거 먹었냐 아 잠시만 활기기잠 한번 부탁드려요 주룩, 주룩. <웃음> 너 진짜 맛있다 다아너 <웃음> 정말 왜 그래? 아객아적으로지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먹 아유 아유 아유 아거한유아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여유 아유 여유 아유 아유 아유 아거 아유 아유 아유 아아 소세지 맛이 다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은혜야 너 바로 먹어봐 진짜 너 기절한다 어? 먹어봐 진짜 너 완전 나르다 음 안에는 덜 익었어 근데 음, 겉에는 맛있어 뭔 개소리야 어, 진짜 소세지 같아 <웃음> 그래 진짜 소세지 맛이 난다니까 진짜 나지? 응 어. 씹다가 소세지 맛이 나요 진짜로 소세지야 소세지 같지 그래. 소세지야? <웃음> 물어본 거야? 자 그럼 그러면 다리 좀 몸통 말고, 자 진짜 몸통. 자 여기 라가리 부분이었거든요. 라가리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라사. 자 바로 먹어볼게요. 자 초베르. 던져서 먹을게. <웃음> 문어 크리스개 <키스>, 맛있어. <웃음> 문어 아가리에 물이 엄청 많아요. 그, 찜샘인가너 그, <웃음> <근데> 왜? 눈이야? <웃음> 이배랑 여기 눈썹. 눈이지. 근데 이거는 왜 있어? 이 뭐야? <웃음> 야 이거 새로 산 거잖아 은혜야 빨리 괜찮아 구제라 구제인데 16만 원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바보지 <웃음> <웃음> <뭐해>? <웃음> 목에 걸려가지고 아직 더 남았어요 여러분 끝난 게아니야 우와 개쩐다 우와 개 질이지 유네야 이거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훈연입니다 훈연 후년. 자 바로 먹어요 투베르 어진다 우와 은혜야 거품 울어 거짓말 너무 응왜 울어? 진짜 너무 맛있어서 나저을래 초찌 <웃음> 맞습니다. 문어를 막 즐기지 않거든요? 제가 먹었던 문어 중에 최고예요 와 은혜야 이거 진짜 말이 안돼 은혜야 너 먹어봐 이럴 <목소리> 그래. 어때? 잠깐 탄부분 먹고 있어서. 아니, 속살 딱 들어오면 너 바로 리액션 바로 음. 따, 따. 음! <웃음> 짭조름 향이 맛있다. 근데 너 표정 되게 안 좋은 거 알아? <웃음> 솔직히 말해, 괜찮아. 너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아증나 <웃음> 먹을 의향 있어? 아니. <웃음> 자,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먹어도 문어 중에 진짜 제일로 맛있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안 맞는 사람이랑 살고 있으면요 오히려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은혜가 싫어하잖아요 저는 좋아하잖아요 그럼 제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은혜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싫어하면 은혜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넌 그냥 다 먹잖아 그래가지고 개빡친게 제가 좋아하는 거를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은혜가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카메라맨 새로 구합니다 리발 도베레음음찔와 <웃음> <기질래? 웃음>